당신이 가난한 곳은 부자가 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를 독차지한채 당신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서도 아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없어도 다른 곳에서 기회 열릴 수 있다. 물론 고도의 시스템과 조직이 필요한 곳에서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 분야는 많은 투자와 역사, 오랜 시간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규모에 매몰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금 당장은 당신 혼자 힘으로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소해 보이고 앞이 막막하겠지만 시작하는 모든 일은 늘 그런 법이다. 왜 누구나 부러워하는 이들과 경쟁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허비하는가? 왜 그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는가? 사실 철광회사 근로자가 그 회사의 사장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원리대로 실천한다면 철강회사를 그만두는 대신 땅을 사서 특정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 요즘은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작물 종류와 경작법에 따라 전혀 다른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남과 같지만 남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작은 땅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에 다닐 때와는 전혀 달라질 수 있고 땅을 점점 더 넓힐 수 있다. 땅을 구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가? 하지만 가능하다. 부자가 되는 원리를 따른다면 그리고 그 일을 할 용기가 충분하다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분명히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다. 기회는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근로자가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지만 그 일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해 성공한 이들이 적지 않다. 기회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것이다. 논부를 예로 들어보자. 예전에는 농부라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직종이라고 여겼다. 점단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에 여전히 날씨에 기대는 건 어리석은 짓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더 좋은 농작물, 제대로 된 채소와 고기가 비싼 값에 팔린다. 규모는 작아도 시대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대에 이끌려가지 마라. 시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흐름을 타는 기회는 어디에나 열려있다. 그런 사람만이 기회가 주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근로자를 깎아내리거나 그 일에서는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고용주에게 억압당하거나 독점기업이나 재벌의 착취당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원리를 따르지 않아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원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일해도 유럽 근로자들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몇년후 당신은 다른 근로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근로자도 부자가 되는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고용주가 될수 있다. 부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행동하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다. 당신이 근로자라면 나태하거나 환경에 여의치 않아서 근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당신이 일어서는 순간에 다가온다. 기회의 물결을 타면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다. 누구도 부여하지 않거나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은 아니다. 부는 모두에게 돌아가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만으로 미국 국회의사당만큼 큰 저택을 세계 모든 가구에 제공할 수 있다. 땅을 집중해서 경작하면 양털 가변, 비단, 식량을 생산할 수도 있다. 과거의 왕들이 입었던 것보다 더 품질 좋은 옷과 호화로운 음식을 전세계 사람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자연이 고갈되거나 모두에게 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서 가난한 건 아니다. 자연은 부가 고갈되지 않는 저장고이며 결코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연이 그렇듯이 인류의 모든 것은 그 안에 창조에너지가 충만하며 이를 찾고 가꿀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건축재료들이 바닥나면 새로운 재료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땅이 형폐해졌다고 탓하지 마라. 그 때문에 먹을 것이 모자라고 옷을 만드는 재료들이 자라지 못하면 토양은 자신을 재생시킨다. 굳이 이 자리를 고집할 일도 아니다. 더는 캔을 금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왜 당신이 있는 곳에서 금이 없다고 탓하는가? 당신이 필요로 한다면 세상은 언제나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세상은 늘 아주 풍요롭다. 그런데도 당신이 평범하거나 가난한 이유는 부자가 되는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울타리를 더 넓히려는 건 타고난 자연스러운 욕구다. 더 많이 배우고 세력을 더 넓히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당신이 활동하는 모든 곳은 언제나 생명력이 왕성하며 결코 제 기능을 멈추는 일이 없다. 자연은 생명 있는 것들을 진화시키고 키우기 위해 늘 새롭게 일어선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이 세상은 당신에게 언제나 열려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절대 가물지 않는다. 인류가 소멸하지 않는 한 부족함은 있을 수 없다. 당신은 부자가 될 기회와 여유가 없어서 자 당신은 부자가 될 기회와 여유가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가난한 게 아니다. 부자가 되는 원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누릴 수 있는 자원은 풍족하다. 그것을 알고 몸에 익히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당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들이느냐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만질 수 있는 부로 만드는 유일한 힘이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문명을 이룬 것은 생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세상은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인다. 자연은 저절로 존재하고 변화하지 않는다. 자연은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이겨낸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은 자연의 의지가 표현되어 나타난 결과다. 인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그 모습이 만들어지고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건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치다. 만물은 저마다 자신을 가꾸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 세계의 일부분이다 생각하는 힘은 형태를 만들고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참나무를 생각한다고 곧바로 다 자란 참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 정해진 성장 방식에 따라 참나무가 자라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지면 곧바로 집이 생기진 않아도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집터를 볼 기회가 더 많아진다 간절할수록 집을 지을 기회는 더 늘어난다 마음 먹은 만큼 모습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간절한 만큼 생각은 더 분명해진다 형태를 만들려면 먼저 그 모습을 떠올려야만 한다 생각하지 않고 그 형태를 만들 수는 없다. 당신은 지금까지 있는 것만, 손에 들어오는 것만 믿지 않았는가? 이미 있는 형태만 바꾸고 고치려 애쓰지 않았는가?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그때만 바랄 뿐 그것을 늘 간절히 바라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 간절하지 않으면 기회는 결코 손을 내밀지 않는다. 간절하지 않은 생명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다.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행운의 여신이 오리라 믿을 뿐 정작 자신이 행운의 여신이 되려는 마음은 갖지 않았다. 몸으로만 바꾸고 수정하는데 허둥대지 않았는가? 간절하지 않게 되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러다 보니 부자가 되려는 기회조차 깨닫지 못하고 부자들을 시기하는 데만 열중하지 않았는가?